나에게 멋쟁이야, 당신도 나에게 멋쟁이야. 우리 도 전생 연분이야. 당신은 나에게 말했었지, 당신도 나에게 말했었지. 우리 도 전생 연분이야.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아 너의 마음을왜 정말 몰랐을까 당신은 나에게 멋쟁이야 당신도 나에게 멋쟁이야 우리 분야